언니! 이 <웃음> <이포치 가해 웃음> 네! 네! 안녕하세 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초밥! 사를 유마크 넣고! 음악을 넣고! 잠시 기다요 10초. 그렇죠. 1 0초가 4! 그니까. 설탕이 2! 소금! 고금, 고금이 1! 하이! 아, <웃음> 한번닦 아, 준비해졌습니다 준비가 됐고요 자, 연어를 연어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언니 삼겹살 2인분 추가요 이거 <웃음> 추가요? 네네 자, 이렇게요 연어. 연어는? 그러니까 저번에 굉장히 연해가지고 네 잘못 만지면 은 이게 으스러져요 아, 잘못 만지면? 그래서 또 연어에 또 기름과 물기를 살짝 닦아준다고 이런 티슈 같은 거 닦아주면 좋고? 네 자, 닦고 닦고 자, 자 일단은 아, 일단은 연어가 아. 이게 껍질도 벗겨야 되나? 꼭질도 <웃음> <웃음> 기억이 안 나네? <웃음> <웃음> 그러면 일단은 아니야, 이게 하면... 벗기면 안 돼, 이게, 이게 벗기면 안 됩니까? 뜯어질 것 같아 에? 네? 다 뜯어질 것 같아 아, 다뜯어다고요응 <웃음> 어떻게 하지? 연어는 어떻게 할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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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야, 뜯었네 그냥 껍질을. 뜯었다고요 그냥. 뜯었네 그냥. 아. <웃음> 어쨌든 하나 땄어. 네. 아 여기야 아니. 좀 남았는. 남은... 아, 봤어? 네. 아, 걸렸네. 아 이건 다 따진 거지. 아. 아 여기 뭐 남은 거 잡는. 어디? 아 이건 뗀 거야 지금. 저까지는 아. 다 아니야. 아, 여기도 하나 더 잡고. 이게 네. 연어는 장수는 잡게지 이거 자~ 아~ 라에라 어~ 어떻게 되겠냐? 어, 얘가 또... 응, 이한 이동이야. 이상한 이동이야. 한이 어? 이한 이동이야. 한야 이상한 어? 동에야한 이동이야. 이상 어? 한 어? 안 그러니까 될 이렇게 하자, 같아. 그냥. 아,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러면은 살이 많이 떼져서 안 되거든. 어, 네. 자, 봐봐. 살이 다 나가잖아, 이것 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깨면 안 돼. 뒤로 해야 되는데. 네. 자, 싹. 싹. 네. 이거 봐, 되네, 된다. 된다. 이렇게라 떼면 되지, 뭐. 자. 위생적으로 이제 장갑을 끼려고 그랬는데. 네. 그 음식은 또 손맛 아니야. <웃음> 야 참나. 땄어. 오케이. 그리고. 돌리고 다른 거. 근데 저번에 내가 의문 쯤에 이게 뭐 가시가 있는데 이거 지금 가시를. 네. 찾아도 가시가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요 가시가. 여기네 여기네 여기네. 아 찾았다 가시 찾았다. 얘네 거든 핀셋을 뽑는데 이게 가시를. 우리 핀셋을 뽑으면 돼, 핀셋으로 핀셋 잘찍어봐 이거를 어, 신기하게 빠져요, 가시가 어, 빠지네 야, 이거 몰랐어, 처음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가시를 계속 씹었던 거지 어. 자, 연어에잘 보면 가시가 있으니까 아, 이걸꼭 떼야 돼요 이거 안 떼면 은 입에 걸려, 이거 어. 이게 바로 이제 한두번 해봤다는 거지 아. 불쌍 발견이지 아. 네, 네, 이게 바로 여기 내꺼야? 자 아아 자 됐어 됐어 착착 됐 착착착착착착 이거 이거필요한거야 이게 이게 필요하다고요 자, 짠 이거 보니까 문결 요 결로 해서 요렇게 나가는거 네 어? 요렇게 나가지 말고 요렇게만 어? 어? 하지 말고 네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로 네자살살살 살살살 살살 손꺼는 떼주고 네. 그 다음꺼 네, 자야 이거 기름 끼고 가라 이거 아, 기가 막히다 응 얘한테 엎어주자 했잖아 <웃음> 자자자자 이야 자, 자, 자. 네. 맛이 기가 막히겠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와 슥슥 슥슥 슥 너무 가까인 거 아니야? 소좀 네. 잡혀 아아 근데 너무 큰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뭐 배부르겠는데 진짜? 그래 횟집가면 네. 아낀다고 네. 굵게 안해줘 어. 굵게 먹는 거지 뭐야 어. 이런 맛이네 하고 이. 이런 맛이네 야, 싹싹싹싹싹싹. 아유, 예쁘다, 응. 싹싹싹싹싹 싹 이쁘다 셰싹 싹싹싹싹 어떡할까 이거 막 보면은 오뛰라면 어떻게? 자, 한번 닦아주고, 들어간다 들어간다, 싹싹 들어갑니다. <웃음> 자, 도도는 네. 이 연어를 먹어봤어요? 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먹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네. 확실해? 네. 한번 먹어본 것 같기도 한데. 어? 장어는 많이 먹어봤죠 오! 장어 먹었어 저도 장어를 더 좋아하지 자. 안전이지고자고뭐든자안자이지자자자 뭐 네. 잘랐고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네. 들어갑니다. 네. 자자을한자자자치자자밥 크기는? 네. 자자 원하는 대로. 하세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뭐 자자자자장자도자자자 뭐 그런 거 아니야? 네. 자 짝짝짝 짝, 짝, 짝, 짝, 말어주고 짝짝 짝, 짝, 쫙 하나씩 들어가면 초밥에는 초밥에는 와사비. 와사비 빙고 <웃음> 자, 들어가고 짝짝 자. 자. 자, 자 한입에쏙 들어갈게. 네? 만들어 봅시다. 안 냈어. 야, 이거 왕건이네 이거 완거리다. 아, 이건 왕건, 자이점 2점. 2점 자 따닥 따닥. 요거 손바꾸는 물에는 또 레몬을 집어넣었어 레몬 레몬으로또 시큼한 맛이 밥에 네. 또 살짝 들어가지라고 네자자 자. 손가락을 두개 어서요 우와 이거 뭐 우와! 너무 크게 너무, 왕건, 너무 크게 쓰졌네 왕건 왕건 왕건이네 너무 왕건. 크게 했네 너무 크게 했어. 어 그냥, 그냥 여러 맛을 <웃음> 들어간다 들어가 초밥이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누구 입에? 우리 입에. 그렇지 우리가 먹기 위해서 만나게 먹기 위해서 네. 초밥이 들어갑니다. 초밥이 들어가. <웃음> 간다 들어간다 초밥이 들어간다 자 이제는 새우 새우 새우 새우도 맛있나요? 아우, 새우도 맛좋죠 자 이번 이사미 이번, 저도 노래 한번 불러주시오 무슨 노래요 <웃음> 동해물과 아니 <웃음> 이 <산이 웃음> 마르고 <웃음> 아아아 <annex builds Donald's spirit> <puppy> 도는 대한민국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그러면 다음 영상은 어. 스테이크를 다시 도전하겠습니까? 스테이크 도전. 오케이. 다음에 다시 한번 스테이크 도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이게 실패를 해갖고 그때는 이 솔방울. 솔방울. 울. 울. 와. 벌써 금세 끝말이긴 하는데 와. 이만큼 완성됐네. 그렇죠 아빠. 우울, 우울. 오늘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우울 잠깐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 이 정도면은 성공된 거 아닙니까? 맛있을까 과연? 과연 맛이 있을까가 문제지. 끝말마리기끄마기는 조금만 이따가. 아, 네. <웃음> 왜또 참네요? 아 뭐든 구걸했잖아요. 다음 다음 아, 네. 촬영은 스테이크 맞죠? 다음 차례 스테이크 한번더 도전 네. 과연 다음 차례 스테이크가 맛있을지 맛이 없을지 그럼 다음에 할수 있죠 네. <웃음> 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야 초밥 제발 맛있으길 바랍니다 자. 자 이래서 오늘 연어 초밥 만들기는 일단은 대성공 대성공. 이제 마지막에 시식에서 보겠습니다 시식. 일단은 대성공! 시식에서 보겠습니다 네. 네 바이바이 아딱 조명이 또 빨갛네 정육점이네 이거 시크 됐는데 아... 시크 됐는데? 삼겹살이냐 이게? 아 좋았어!